지난 시간 사이버레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게 그간 이슈 관련한 영상들이 많이 추천되었는데 대개 사이버레카성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추천 영상으로 올라온 이슈성 영상 중 기존 레카물과 좀 다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 보관소입니다. 오! 놀랍게도 특정 인물의 나쁜 소문, 가십거리가 아닌 숨겨진 미담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이식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에 비해 더 유용한 정보라고 여기고 머릿속에 잘 떠오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레카성 영상들이 넘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됐지요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숨겨진 미담, 착한 내용들은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영희가 철수에게 진실된 마음을 담아 초콜릿도를 선물했다. 이런 개 뉴스로 나올 리가 없지만 워낙 나쁜 소식만 판치는 세상에서 착한 소식은 그 나름의 희소적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특정 채널의 영상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재준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이슈 관련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채널인데 또 레카성 이슈 채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미담을 소재로 올린 영상들이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우 조윤희씨 관련 미담이었습니다. 이혼 이후의 근황이라 미담이라 하기엔 엄밀히 말해 뭐하지만 하여튼 듣고 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스한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요약해드리자면 조윤희 씨는 알려진 바 배우 이동건 씨와 결혼했었죠. 그리고 그것은 속도위반 결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애 사실을 발표하고 난 뒤에 불과 3개월 정도 만에 결혼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결혼식을 할때 이미 조윤희 씨는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죠. 남의 연애사에 값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안될 일이지만 진지하게 서로에 대해 고민해보고 한 결혼이 아니라 속도 위반으로 다급히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을 거란 추측입니다. 역시 안타깝게 얼마가지 못하고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윤희씨는 내가 키운다라고 하는 방송에 출연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습니다. 아이와 함께 노는 과정에서 꼭 아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스스럼없이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성격차 등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게 된부분은전 배우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자식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쥐고 있는 쪽이 전 배우자와 아이의 접경권을 두고 갈등을 빚거나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조윤이신 아이에게 아빠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빠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한다고 하는데 횟수가 무려 일주일에 두세 번까지도 권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저희지만 이혼한 부부의 감정을 예측하긴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은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어떤 골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자기 자식을 적극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보게끔 한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서로가 함구하고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애당초 이동건씨가 연예계의 의자왕으로 알려졌다는 점으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목소리> 세간에 알려진 이혼 전후의 여러 정황을 볼때 이동건 씨와 조윤희 씨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희 씨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이동건 씨 생일을 맞아서 생일 케이크를 딸과 함께 만드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윤희 씨가 전남편의 생일까지 자식과 같이 준비를 해주는 것일까요? 다시 이동건 씨와 잘해보려고 일까요? 이동건씨가 뭐 이뻐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 이쁘긴 이쁘네요. 뭔 개소리야!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아이한테 전달해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딸을 아비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아이에게 행복일진데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아이 마음이 부족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로아가 아빠를 만나는 것도 찬성하고 아빠와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이겠지요. 나쁜 감정은 자기 감정인 것뿐이고 아이의 감정은 아이의 거신이 존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빠와의 유대를 권유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랑 만나게 하고 심지어 생일 케이크까지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방송을 통해서 조윤희씨가 보여준 모습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큰 울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위기는 가정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된 지 오래고 젊은 남녀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또 정치권에서 그걸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배우자의 가족은 무슨 악에 소구린 것 마냥 묘사를 합니다. 그 와중에 낙태죄마저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자유 인권을 위한 폐지일까요? 낙태죄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별도의 주제로 다룰 문제라 여기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모처럼 나쁜 뉴스만 넘치는 미디어의 미담이 발견되는 것도 신선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인이 궁금해 할 훈훈한 소식을 하나 전하려 합니다. 아오이 소라씨 말인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